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자 해선물 미국 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어, 그럼 해외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뉴욕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중국의 코로나 관련 경제 봉쇄와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소화하며 하락출발했는데요. 특히 공화당이 하원에서 예상과 달리 근소하게 우세하여 바이든 정부정책을 제어할 수 없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여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나왔는데요 테슬라는 CEO의 주식 매도 소식에 7% 이상 하락했습니다 반면 메타 플랫폼 스는 5% 이상 상승했는데요 1만명 정도의 직원을 해고한다는 발표에 비용절감 기대가 상승 요인이었습니다 원유는 중국의 코로나 확산과 그로 인한 봉쇄 가능성에 수요가 둔할 가능성이 불확되자 하락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원유 재고가 3 9 0만배를 증가했다는 소식도 하락 요인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하원의 세석에서 다섯 석 사이에 승리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 공화당의 주도적인 정책을 펼치긴 어려워 보여 시장은 하락했습니다. 금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와 시장에 반등을 줄수 있을지 주의해서 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스매도 포지션 동행을 통해 낯삭 장세를 분석해볼까요? 나스닥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은 HT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은 매수 86%, 매도 14%로 매수가 우위인 상태인데요. 대체적으로 시장은 대중의 심리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비율로는 시장은 매도 쪽이 더 가능성이 높겠네요. 다음은 나스닥 지지저항 가격대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 600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 12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지선인 1 600포인트까지 하락한다면 다음 지지선인 1 500포인트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 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1월 10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오후 10시 30분에 소비자 물가 지수와 신규 실업상 청구건수 발표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이전치는 8.2%이며 예측치는 0.2% 하락한 8.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업상 청구건수 이전치는 21만 7천 건이었으며 예측치는 22만 건으로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미국 주식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장시작전 니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시장 예측치는 주당 순익 마이너스 1.08달러로 이전치인 마이너스 1.01달러보다는 소폭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일 뉴욕장 마감 이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경제지표및 미국 주식 관련 이벤트를 안내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유진 고객님들께서는 HDS 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 특허 회원님들의 수익률, 미결제 약정 비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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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였습니다 I hope you i n today. Goodbye.